이번 영상에선 미세먼지 관련해서 열가지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 채널에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가요멜리아 채널의 엘리아입니다. 날씨를 논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미세먼지죠. 그만큼 미세먼지가 심하다 소리인데요. 그럼 이번 영상에선 미세먼지 관련해서 열 가지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세먼지, wei c e n w 미세하다, c 먼지, wei 미세먼지. 자 그럼 두 번째 초미세먼지, ou mai, ou m o 안개, mai 흙 우이 oh 초미세먼지죠. 세 번째 미세먼지 차단 혹은 방지, 방지, 위천 방지, 위천 방지, 저지하다, 방해하다, 막다, 위천 미세먼지, 방지, 위럼네 번째 먼지 마스크, 회천口자회천口자 회천, 먼지, 거절, 마스크, 회천 거절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수당 회천의 口罩 수당 회천의 口罩 수당 저지하다, 막다, 회천의 미세먼지의 거절 마스크. 수당 미천의 k h ẩ u 여섯 번째. 오늘 미세먼지 엄청 심한데. 今티有很多微尘今天有很多微尘今天 오늘 有很多. 매우 많이 있다. 微塵 미세먼지. 今天有很多微尘 일곱 번째. 오늘 초미세 먼지 있어요. 찐티엔 요우 마이마. 찐티엔 요우 마이마. 요 오늘 있다 우 마이마 초미세 먼지.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 차이 우 마이 안개 같은 흙빛 초미세 먼지. 위층 미세한 먼지 미세 먼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최근 초미세먼지가 또 심해졌어. 最이진 우마이 요了最라雾霾진 우마이 요近라진 최근 우마이 초미세먼지 요또 또다시 연종 심각. 最近진 우마이 요了라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또 심해졌어. 아홉 번째, 그러니 다들 초미세먼지 조심하세요. 所以大家注意 위천. 소위 다자 주의 위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다자 여러분 모두 주의 주의하다. 위천 미세먼지. 所以大家注意微尘第1 0个微生物可以吸入不要忘记戴微尘口罩不要忘记戴微尘口罩不要不要不要不要不要不要不要不要不要다要 가지다 要不要不要不要 미세먼지 마스크 부要왕지다의 위천국적 이번 영상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렇게 10가지 문장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모두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음, 난 마스크 없는데